이 손님은 지금 어깨가 보면은 하견이라 그래요. 이걸 하견. 어깨가 많이 처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견이고, 이게 중견이고, 이게 하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드가 아주 얇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좀, 한 1cm 정도 된 걸로 패드를 넣어줄 겁니다. 사이드로 해서 줄일 거에요. 뒤품을 항상 줄일 때는 이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뒷붐이 크다고 이렇게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운전할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이 앞으로 안가요 항상 양복을 할때뒤뒷은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줄이더라도 어느정도만 여기에서는 한 1.5cm 정도만 줄일겁니다 더 많이 여기까지 줄여버리면 옷이 불편해서 이리가많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주의해주시고요 그리고 허리선 그리고 이 상동도 좀 줄일건데 상동은 이쪽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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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만큼 지금 줄일 거거든요. 이렇게 줄일 건데, 여기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너무 커가지고, 이 약간 찝었습니다. 원래는 이거 찝으면 안 돼요. 여기를 터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해서, 줄여야만이 이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를 터져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요령을 좀 부린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매 이동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매 이동선이 소매 암홀 재단하는 것을 설명을 할텐데요 지금 소매 이동선이 여기잖아요 근데 소매를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제가 핀으로 이렇게 집어놨습니다 이만큼 줄일거라고 어깨를 암홀을 이렇게 앞쪽에도 좀 줄이고 옷이 너무 커서 앞쪽에도 줄이고 어깨도 줄이고, 뒤품도 좀 줄이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꽂아놓은 겁니다. 잘될 때는요, 이 학생은, 여기는 지금 돌아가는 데는 이 선이면 좀 충분하고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돌아가는 선이, 아무리 선이이게 돌아가야만 어깨가 채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만.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갈 거고요. 여기에서 이동선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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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얘 여기가 지금 곡선이 조금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쳐주겠습니다. 그래야 라운드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치는데 두 개가 지금 한 번에 조정을 놓고 잘라놓기 잘안 잘라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나씩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뒤품도 크기 때문에 뒤품도 지금 쳐내주는 겁니다. 몸판을 재단했고요. 아암쪽조만 찍는대요 지금 근데 이렇게 봤을 때이 선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박았으면은 이제 미싱으로 한번 박아줘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게끔 핀으로 지금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다 찍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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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가 지금 보면 크잖아요, 지금. 우라를 맞춰서 잘라주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봤을 때요 여유를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요 지금. 이렇게 <웃음> 뒤집었을 때. 가물테이프를 붙일거예요 붙이기 전에 가위질이 지금 두꺼운걸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안 잘라졌잖아요 싹 다듬어 줘야 되는데 싹 다듬어 주고요 지금 암 테이프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안 늘어나고, 이쪽에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암몰 테이프가 쳐져 있는데요. 아이런걸 밀고 가면 안 됩니다. 아이런걸 위에서 눌러야죠. 하다 보면은 중앙 <웃음> 하이안 잘립니다. 다듬어 줘야 돼요. 곡선 제대로 나와야 되고요. 여기가 심지가 안 붙어 있으면은 여기랑 여기하고 여기하고 심지가 안 붙어 있을 경우에는 킴지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야말로 소매 닿을 때 조금 편해요. 이게 지금 심지를 안 붙인 상태에서 소매를 달잖아요 거기가 찌글찌글합니다 파카리 들어간 것처럼 이 아몰테이프를 붙여주는 이유는 소매를 달면서 몸판에 파카랑이 어가지마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반로하기 때문에 오바로콜을 쳐가지고 오바로콜을 쳐서 한번 이렇게 박아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몸판으로 박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버로크를 가지고요 한번 박은 다음에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소매를 달려면 아무리 몇 인치나 나가는가를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아, 아무를 소매에 맞칠려면은 12인치가 조금 안 됩니다. 12인치 잡고요. 이렇게 오면은, 12인치. 14분의 3입니다. 14분의 3. 아무리 아모리 14분의 3. 항상 하다 보면 이어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매를 재단하면 됩니다. 지금 손매통이6인치예요 6인치에서 소매통을 조금 줄겠습니다. 요즘은 소매통을, 소매 부리를 한 5인치 반 정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줄일 때게, 밑에는 줄일 때게 이렇게 가면서, 위쪽에는 손을 대지 말고요.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자기 때게.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몸판에서 쳐냈잖아요. 뒷판에서 쳐내고 그래서 한 1인치 정도는 지금 나무를 소매통이 지금 크, 크잖아요. 소매통이 큰데다가 몸판은 줄였어요. 몸판은 몸판은 한 1인치 정도 줄여놔서 요정도 쳐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쳐내는 양이 이렇게 쳐낼 거예요. 이 팔통이 크고 그래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암을 재단할 겁니다 이제 소매 기장을 지금 줄일 거잖아요. 니 인치를 줄일 겁니다 소매 기장을. 처음에 기장을 지금 1인치를 줄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처음에 기장을 지금 1인치를 줄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지금 떼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려가지고 같이 자르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려면 돼요 시즈 포함된 거면 되지만 이렇 그려가지고 잘라낼건데요 같이 잘라내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조금 적게 할겁니다 우측팔을 저 이렇게 그려서 저 위에다 놨거든요 그럼 똑같이 잘라내면 되겠죠 똑같이 두개를 팔이 정상인 사람은. 근데, 잘라 이렇게 원래 그린 선은 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그려면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 암홀 밑에 곡선이 나와줘야만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체입니다 이렇게 는 그래서 이렇게 좀 쳐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위질 하면서, 이 위치에서, 원래 그린 선에서 좀더 들어가게. 그 곡선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곡선이 들어갔죠 이렇게. 어. 그리고 이제 앞머리 선이잖아요. 그 계단량이 밑에 이 선이 동글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 선보다도 그 안쪽으로 따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몸판에서 재단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박음선이고 여기까지는 이 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선이 이렇게 해서 이 박음선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가지고도 굉장히 못이 체면가 제대로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됩니다. 조금 팔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늘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때 여기죠 여기 화살표가 여기가 있으니까 화살표에서 이렇게 났을 때 이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 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그 내가 조금 지금 남잖아요 지금 조금 더 쳐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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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면 안에서 채입니다. 소매산을 표시해야 되겠죠? 이 많이 넣어주는 거죠. 여기는 넣을 수 있는 데만큼 다 넣는 거예요. 역할을 겹치지 않을 정도 별로 줘야 되겠죠 지나면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겹치지 않을 정도로 겹쳐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제스드가 안됩니다좀요 정도면 잘 잡힌 거죠 지금 아까이 괜찮습니다. 좀? 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 보는 겁니다. 아 여기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서 소매사님은 나중에 패드 닿을 때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놓는거 이렇게 한번, 이래서 달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소매 이동선이 있는데, 쪽 있는 쪽. 여기를 이제 맞춰서 올라가는 거죠. 이동선이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선이, 이동선하고 소매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면 소매 돌아가는 선하고 몸판 돌아가는 선하고 똑같이 재단했기 때문에 얘가 딱맞겠죠 돌아가는 선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들을때 정확하게 맞습니다. 약간 좀 맞는 것도 같은데. 여기는 박카링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핫카링이 절대 들어가면 안되고요. 이 나머지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남잖아요. 이쪽은 더 남고 이걸 안, 소매를 박으면서 싹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뒷판도 한번 봐봐야겠죠. 큰 경우는 음. 또 뜯다가 박을 수가 없잖아요. 뜯다가 박으려면 힘드니까 늘 수도 있는데 안되면은 이쪽에서 약간 접어줘도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을 경우에는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약간 사물일 정도만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소매를 한번 봐봐야 되겠죠. 예? 소매가 잘 달려나 난안달예나 이렇게 보니까 잘살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잘살렸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그대로 달리면 됩니다, 소매를. 이렇게 봐도 여기가, 이렇게 봐도 잘살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는 선을 맞춰주니까 이게 곡선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소매가 클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접어넣어 줘도 됩니다. 근데 수선집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일반 양복점이나 정품 옷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면안겠죠 소매를 이렇게 어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맞춤이나 이런 옷들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수선집에서만 가능한거죠. 없잖아요. 최대가넣어놓 데까지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박하게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섬유가 되게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노루발을 들고 여기에 잡고 이렇게 딱넣어면서 박으면, 맞았죠? 겹치면 안 되겠죠? 네. 여러 마에 살짝 살짝 움직여주면 좋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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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떨어졌죠? 그럼 반대편 가겠습니다. 같은 손이 이동선이니까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이동선은 여기가 이동선인데. 가도 안되고 안들가도 어안 안되고 정확히 그대로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받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조금씩 줘도 됩니다. 근데 약간 크나요? 약간 큰데요? 여기는 그냥 받겠습니다. 지금 의증 소매상이. 사니... 이그 중에 저거 잃었었는데. 이쪽은 또 많네요. 저쪽에도 그냥 태서 박아도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박았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그가 박은 거니까. 끝까지 박을때는 요 제가 지금 곡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를. 여기는 좀 정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선이 있잖아요. 이걸 <웃음> 이렇게 맞춰서 이온도드를 정확하게 박아줘야지 조금만 틀어지면 은 나중에 다리미질 할때 여기가 곡선이 안 나옵니다. 일본 말로는 안마이라고 그러죠. 안마이 암마이 고로시 할 때에 곡선이 안 나와요. 여기 박을 때좀더 헷갈리는데 이건 이렇게 넣어주고 이건 빼주는 겁니다. 노릇발 들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맞치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 여기. 시다보면서 미리서 거기를 안에서 잘라놓은 거예요. 동그렇게곡선을맞춰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천천히 이것은 반대편이죠. 이거는 이제 반대로 밀어 넣어주면서 밑에 쪽을 빼주면서 이런 넣어주면서 빼주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잖아요. 잘 만져줘야 되는데 이가딱 잡히면 꽉 눌러져야 됩니다. 응. 응. 응. 응.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는 거다. 괜찮죠? 아, 보내 주면 복선이 이렇게 딱잘 나와요. 복선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스케치업 지금 떠졌잖아요. 손으로 뜬게 아니고 기계로 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뜨겠습니다 이렇게. 소매도 잘 달렸고요. 양기서 소매 잘 달렸잖아요. 그에도잘 나왔습니다. 이제 님이 오시면 입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단추를 풀었을 때 양복은 이정도 이렇게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안고쳐서 그렇지 고쳐놓으면 이정도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잠그면은 땡기듯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는뭐 신경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만 주의하시면